안녕하세요 민정 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좀 요즘에 야외 활동이 많으시고 또 밖에서 이렇게 걷기라든가 등산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죠 네 근데 걷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해지시나요 고관절이나 허리 엉덩이 다리 이런 데에 통증이 느껴지시진 않나요 네. 갑자기 안 걸었던 걸음을 많이 걸으시다 보면 요 이런데 허리도 아프시고 엉덩이도 뻐근하고 다리도 아프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실은 고관절이고요 엉덩이 주변에 근력이 아주 강하신 분일수록요 걷기가 편안해집니다 제가 참고로 한 책이 있는데요 통증의 90%는 고관절이 문제다 라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제 걷기를 할때 필요한 근육 여섯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그 고관절의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주변에 고관절로 인해서 무릎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조금 이제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고요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제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또 격려의 댓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작은요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개는 바로 누워서 할 거고요 두개는또 엎드려서 하고요 또 나머지 두개는 하나는 옆으로 사이드 동작이 있고요 하나는 서서 하는 스쿼트 자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에 힘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담요 하고요 어, 테니스공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동작에서 좀 힘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세가 완전히 잘 되지 않는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보조 도구 사용해 주시면 더 편리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지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바로 누워 볼게요. 네,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네, 먼저 이 무릎을 쭉 펴서 바닥으로 꾹 눌러 보세요. 이때 허리 뜨지 않게 허리 살짝 배에 힘을 써서 허리 내려놓으시고요. 발끝을 약간만 당겨 볼게요. 그럼 무릎을 펴기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바닥 쪽으로 꾹 무릎을 눌러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동작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이 동작의 초, 지금 이렇게 누르는 동작은 5초로 할 거거든요. 네, 지금 5초 이미 지났죠? 그리고 잠시 힘을 뺄 거예요. 또 반대쪽 무릎도 발끝 살짝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바닥 쪽으로 내 무릎을 지그시 아래로 눌러보세요.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시, 서서히 힘을 빼주세요. 지금 앞쪽 허벅지 대퇴 사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 왼쪽 무릎을 곧게 펴주시고요. 무릎을 펴는 앞쪽 허벅지 근육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닥으로 무릎을 더 내려주세요. 네, 잠깐 제힘 빼시고요. 반대쪽시발끝 당기고 무릎이 쭉 펴진 상태에서 바닥으로 무릎을 꾹 눌러 내려 주세요. 네, 5초 하시고요.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초 5초를 유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작을 바로 시작하고 바로 멈추어서 힘을 풀어 버리지 마시고요. 유지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힘을 푸시고요. 발끝 당기고 무릎 바닥으로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힘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제 이 동작을요. 저열 번씩 해주시면 돼요. 왼쪽 열 번, 오른쪽 열 번. 저처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겠죠? 무릎 주변은 늘 약간 구부정해진 상태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도 무릎 주변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 무릎 관절을 완전히 펴는 근육을 잘 끝까지 활성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고관절 허리 또는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가볼게요 자 그대로 무릎 편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5초 동안 들이쉬면서 올라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때 허리 뜨지 않게 바닥으로 허리 살짝 내려주세요. 5초 동안 내려옵니다.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무릎 펴고 허리 뜨지 않게 바닥으로 배에 힘이 살짝 들어가 있죠? 둘, 셋, 넷, 다섯. 계속 편 상태 유지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뜨지 않게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숨 고르세요. 네, 앞쪽 허벅지가 굉장히 단단하게 힘쓴 느낌 나시죠? 이 동작도 각각 왼쪽, 오른쪽 1 0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엎드린 자세로 가볼게요. 이렇게 엎드려 주시고요. 손, 턱 밑에 받쳐 보겠습니다. 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펴서 들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엎드려서 다리를 펴서 들어올리기도 각각 10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허벅지는 계속 누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시는 것은 등속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요. 그대로 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면서 근육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특히 재활적인 목적으로는 아주 많이 중요한 동작이거든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 등속성 운동입니다. 들이쉬면서 위로. 엉덩이 근육과 다리를 펴는 앞쪽 허벅지 근육 그리고 뒤쪽의 종아리 근육까지 고르게 다 힘쓰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지금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요 등속성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어, 관절이 이미 좀 어,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이 있죠 그리고 근육에 약간 손상을 입으신 분들 이 있잖아요 햄스윙에 다쳤다거나 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거나 골반이 굉장히 약한 분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재활 동작이 되거든요 엎드리셨을 때 아랫배하고 이 고관절 사이 여기가 떠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담요를 밑에 받쳐주세요. 고관절 밑에 받쳐주시고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쉬며 엉덩이 힘, 그리고 다리를 펴는 모든 근육을 사용합니다.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고관절을 펴는 자용이더 강화가 되죠. 늘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고관절을 펴는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네. 자, 지금 이 동작도 왼쪽과 오른쪽 각각 10번씩, 시간은 5초씩 올라갔다가 5초씩 내려오는 걸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 무릎만 굽혀 볼게요. 네. 지금 오른쪽의 엉덩이에 힘이 살짝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왼쪽 허벅지 바닥으로 누릅니다. 들숨에 5초,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오른쪽 펴시고요. 왼쪽 굽혀볼게요. 왼쪽 엉덩이에 힘. 둘, 숨, 나. 둘, 셋, 넷, 다섯. 날숨, 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고관절이 펴지면서 네, 허벅지 뒤에 고관절이 펴지고요.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까지 강화가 되고 있죠? 둘, 셋, 넷, 다섯 네, 왼쪽 굽혀주시고요.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내려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쉽죠? 네,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앞쪽과 뒤쪽 근육을 교대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옆쪽 근육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주시고요 다리는 곧게 펴 보겠습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게 전체 상체를 똑바로 하시고요 골반도 약간만 더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다리 안쪽을 나란히 붙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 손을 이렇게 바닥에 살짝 짚고 있고요. 이렇게 엉덩이 위에 올리셔도 되는데요. 척추, 이 상체가 흔들거리시는 분은 그냥 손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대로 들이쉬면서 위쪽의 다리 5초 동안 위로.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에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서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막 기구를 사용해서 많이 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기구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힘을 내실 때 호흡을 멈추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몸의 리듬을 살리면서 하는 운동을 하실 때는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해주세요. 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내쉬는 숨을 조금 더 편안하게 길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한쪽 방향에서 열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아래에 받쳐주시고요. 다리 나란히 붙여주시고 네, 이 안쪽 허벅지도 모아볼게요.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숨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들숨 나, 둘, 셋, 넷, 다섯 날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번다 채워주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 동작은요. 스쿼트거든요. 네. 스쿼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옆모습으로요. 네. 발은 골반 넓이로 해주시고요. 천천히 이 고관절을 굽히면서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고관절이 굽혀지죠 그리고 무릎의 각도는 90도 보다 더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90도까지만 가주시고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요 너무 많이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삭체 살짝 들어주세요 발가락에 힘 주세요 들숨 천천히 골반 위로 올라와 보세요 네 지금 이 동작이 무릎이 많이 아파서 힘들게 느껴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지 이렇게 테니스 공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안쪽 다리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이 무릎이 안정된 상태에서 고관절을이 안쪽 다리 힘을 사용하면서 고관절을 굽히는 힘이 조금 더 많이 보강이 되거든요 새끼발가락 힘 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엉덩이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네, 다시 옆모습으로 가볼게요 자, 이 고관절이 이 접히는 이 면이 깊이 접힐 수 있도록 엉덩이 살짝 뒤로 보내주시고요.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새끼발가락 꽉 눌러주시고요. 천천히 안쪽 허벅지에 공을 살짝 안으로 잡아주시고요. 이 고관절이 계속 엉덩이가 내려가면서 굽혀지고 있죠. 무릎 관절의 각도도 90도. 근데 무릎이 이렇게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발을 디디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네, 무릎이 굽혀졌을 때이 뒤꿈치하고 발가락의 가운데 위치 있죠? 이 정도까지만 무릎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훨씬 더 안정되게 고관절 중심으로 스쿼트를 하실 수 있게 돼요. 네. 새끼 발가락에 힘 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다른 아래로 골반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펴준 동작을 하고 있지 않죠? 어때요? 고관절 운동이 굉장히 오늘 동작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들이 늘 하실 수 있겠죠? 자주 해주시고요. 건강한 고관절로 많이 걸으시고 일상생활 조금 더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